쟤왜 그래? 막 태어났는데 웬술이야 훈련에 지장했으면 어쩌려고 언니 꿈 잊었어? 뭐? <웃음> 무슨 소리야 언니 꿈이 내 꿈이야 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 거야? 못나간다고 올림픽에?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언니 누가 챙겨주는 게 뭐가 중요해 언니는 짐 아니야 내 언니지 나는 일할 때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지만 언니가 하는 수영은 순간의 차이로 승부가 나잖아 언니가 내 언니라서 너무 자랑스러워 언니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? 우리 어렸을 때 누가 언니를 장애인이라고 놀려도 화한번안 내다가 누가 나 놀리면 언니가 가서 막 때려줬잖아 나 언니 동생이라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스러워 언니는 나한테 짐이었던 적 없어. 태어나도 내 언니가 되어줄래?